오늘 여러분 어, 메이크업 방송을 할 건데 자, 오늘 메이크업 모델로 또 지원해주신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앉아요 웃음을 어요 아, 우선 피부가 좀 건조하니까 머리를 뒤로 좀 넘겨볼까요? 언니가 공부하는 편인데 뭐, 밀착력도 일단 잤아요 아, 음, 음. 오늘은 유자가 쓰는 화장품들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갖고 있는 화장품다 갖고 있네요 그럼요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한국 사람 만드는 컨셉이에요 본적 한국사람만 들기 케이팝이 네.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유명, 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와요 동남아에서 온 친구를 제가 한국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케이팝 아이돌 메이크업 쏘리카 음.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거 없어요? 스펀지? 네 아, 그럼 뭘로 때려 넣는 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얘는 그게 없다니까요.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고 선크림을 반반 섞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스펀지가 없어, 너는 언니? 네. 스펀지가 없으면 이거, 이거 잘안 먹을 텐데. 아, 정말요? 메이크업 끝났어요. 이거 얼굴 하얘졌잖아요? 네. 여기 바데 있죠? 바데를 소자기 깔듯이 까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완성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음. 많은 양으로 하면 안돼바데를 네, 소량. 완전 소량으로. 네. 펴 발라야 돼요, 이렇게. 오늘 렘미인입니다 여러분. 피부 상태가 그래 썩 좋진 않아요, 여러분. 봉선이 집도 왔어요. 저희 나라에서. 위로 떠봐요 눈 감은거죠? <웃음> 눈을 뜨면 안돼요? 형 선생님 <웃음> 감은거 맞죠? 응 위로 떠봐요 이따 볼래요 어머 본매가 살아났어요 귀찮지마요 여러분 안돼요? 눈 까요 귀찮지마요 <웃음> 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떡> <떡> <떡> <떡> 아 이제 립을 바를 텐데 음 라. 어 음. 오늘 약간 촉촉하게 립을 발라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여러분, 적기하게발라 t y l e The shading or some hair to get style. s h a d 쉐딩 g p r o c e d u 살 e y o 살일 o 는죽 a 고 i n 죽 result, s i 으 e n t and silent. s u g a 여 sugar, 이 u 얼굴형이 더 살아요. 이렇게 여기를 치면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네. 이 반대선 볼까요? 반대? 반대 봐봐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어때요? 그죠? 와 신기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이 친구는 살짝 높은 콘데도 여기 명암을 살짝 더 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됐어요 <웃음> 화장은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머리를 할 건데요 드라이로 볼륨만 좀 살릴게요 집에서도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유자, 이제 변신이 됐어요. 어때요? 아, 유자로 왔어요. 룰라에서. 어, 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머리 너무 이쁘네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약간 거지 그거예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머리어샵 어, 부럽지가 않아요, 저 오늘.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오늘. 이제 챙겨서 가요. 네, 언니. 음.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네니샵에서 얼마 받아, 이렇게 머리랑 하면? 머리랑 헤어, 메이크업 다 하면 은 5만 2천 원? 3만 원 맞죠? 고생하겠으니까 3분 1분 아 그리고 이거 팩 있잖아 하나 내가 올려줬잖아 이게 네. 10만원 이거든 한개 뜯으면 다 써야돼 13만원 붙여주면 되겠어 술도 뜯으면 못먹잖아